운영 벤츠 지금 말하세요 온도를 낮춰줘 온도를 21.5로 내춥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벤츠 GLA 250 차량 리뷰를 할건데요. 시승기랑 같이 보여드릴거라서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차량 픽업하면서 시승을 해봤는데 어, 파워가 남다릅니다. <웃음> 어, 갖고 싶을정도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거고요 차량 외관을 봤을때는 기본적인 SUV 사이즈 정도보다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제가 지난주에 제네시스 GV80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차체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어, 아담한 패밀리카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할 차량이 바로 짜잔! g 1 250 4매틱 하륜구동이구요아 일단 흰차네 아 너무 예쁘다 차가 여기가 센서인가? 여기 앞차 간격 유지하는 그 충돌방지 센서 같아요 이게 여기가 엔진이 하나, 둘, 셋, 넷, 사기통! <웃음> 저 뒤에 방열판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 아쉽게 방음 처리가 조금 안돼 있어서 아쉽네요.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GV80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사이즈적으로 는 차이가 있긴 하네요. 요 밑에 공간이, 요소개도 한번 보면, 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세컨 수납 공간이 여유 있게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또 얼마큼인지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골프백이딱 하나가 들어가기에 조금 타이트해 보이거든요. 이 의자가 앞으로 다 뒤쳐지는데 누르면서 앞으로 밀어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폴딩이 완전히 됩니다.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 있고요. 차박하기에는, 한 사람이 눕기에는, 어, 적당하려나? 저도 제가,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또. 아, 이렇게 놓으니까 좀 여유가 있네. 아, 근데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좀 차박하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에어 벤틀라이션이 이렇게 항공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컵홀드는 두 개고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여기에다가 키를 주는 건가봐요. 어, 그럼 키도 충전이 되나? 이건 덧글로좀 알려주세요. 여기 여기 C 타입 볼륨 조절하는 기능 이 누르면 Hi Mercedes Hi Mercedes 여기 메모리 시트 기능이 세 개까지 될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열선 들어가 있고 라이트 조정 기능, 그다음 여기 파킹 푸는 거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이랑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앞차 뭐 간격, 살펴보시면 볼륨 여기 안에도 C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이 터치 패널은 약간 피아노 누르는 건반처럼 이렇게 누르,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르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음. 이게.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한데요. 어... 동시에 열렸다가 동시에 쫙 닫히네요. 아무래도 위쪽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위쪽에 닫히는 게 조금 천천히 닫힐 수밖에 없고요. 썬드프 열었을 때 안전 그물망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페이스 한데 이쪽 안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고 일단 뒷자리의 공간은 제가 아까 좀 아까 방금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어, 어느정도 공간을 쭉 빼놓은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마큼의 공간이 있는지 볼게요 근데 주먹 두개 정도 이렇게 두개 정도 들어가서 여유가 조금 있네요 앞에는 이렇게 의자가 위에 높이 있어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층고가 어, 나름 높아서 완전 답답한 느낌은 또안 들거든요 어, 미등이 이렇게 LED 라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있고. 이쪽도 재질이 스웨이드로 다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륜구동이니까 이 가운데 이게 항상 벤츠 차량 사륜구동이 지나가더라고요. 뭐, 세 명이 앉아도 음, 될것 같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시트도 이렇게 누르면 올라, 이렇게 올라가게끔 조정이 돼서 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음, 와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비춰져 있습니다 가장 아쉬웠다고 하셨던 이쪽에 에어 벤틀레이션이 없어요 꼼꼼하게 요또 C타입 단자를 넣어둬서 뒷사람도 충전할 수 있게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스 주유구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터치만 해서 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c l 2 5 0이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벤츠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 있잖아요. 안녕 벤츠. 지금 말가세요 온도를 낮춰줘. 온도를 21.5% 로 낮춥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가볍게 밟아도 시속 200km, 3 0일 k m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속도감을 못 느낄 정도로 어 안정돼 있어요. 이상 오늘은 GLA 250. 벤츠 차량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BMW 5 시리즈 새로 페이스리프트 됐다고 들었어요. 그 차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